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주말이 벌써 다 끝나가고 이제 마켓이 다시 열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켓 분석을 또 다음주에 해볼건데요 우선 골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을 골드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서, 처음에 저번주에 설명을 해드렸던게 1345레벨, 1345레벨에서 이제 서포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타겟으로 제가 1360에서 1365를 제가 업트렌드 타겟으로 보았지만 어, 이제 이런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여기서 거우반응이난 후에 중립 캔들, 스피닝 탑 그리고 조금 더큰 중립 캔들이 나온 후에 배열 싱글 핑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 가지고 마켓이 끝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1 3 4 5 레벨을 유지를 하다가 순식간에 지금 1 3 4 5 레벨이 깨졌죠. 자, 그래서 배열 싱글 핑으로 캔들이 클로즈가 되었는데 지금 도착한 부분이 제가 약 2주 전에 설명을 해 드렸던 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 3 3 3에서1335 레벨 서포트죠. 그래서 지금 현재 2 레벨에 도착을 하고 어그 다음에 업 트렌드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골드 움직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334이 서포트만 유지가 된다면업 트렌드 채널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기회가 이제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채널의 중간이라고 볼수 어, 있다고 그렇죠? 말을 할 수가 있죠. 채널의 중간 정도. 자, 그래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서포트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1333 레벨이 지금 현재 매수하게 상당히 좋은 레벨이, 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1333 레벨이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채널 밑으로 데일리 캔들 클로저 나왔다. 그러면은, 어, 1333 레벨이나 이 채널을 레지센스 삼아서 리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1310레벨까지 중요한 서포트레벨까지 매도를 해주시면 어, 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가격이 업트렌드 채널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타겟은 계속해서 1365로 예,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게 골드입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레벨에 지금 도착에, 어, 도착하여 에도착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 호주 데일리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데일리 차트를 보면은 지금 업트렌드 채널 안에 있죠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 그리고 레진스, 레진스, 레진스가 될수 있는 채널입니다. 어, 자,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 트렌드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1, 어, 1 8 4 5 레벨을 뚫고 이제 어, 1.86 레벨 정도를 저희가 어, 장, 이제 장기간 타겟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 레진스에서 마찬가지로 뭐 수목금 아니면 뭐 화수목금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서포트를 찾은 모습이죠. 자, 금요일 날 서포트를 목요일 날 서포트를 찾고 금요일 날 캔들 클로, 캔들 오픈. 그다음에 금요일 캔들 클로즈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버설 패턴으로 나온 형태인데요. 서포트에서 리버스가 어, 패턴이 나오고 지금 데일리 차트에서는 박스권을 지금 4주째 4주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 디로갈수 있느냐. 파워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 레지신스인 1.835 레벨까지 우선 첫 번째 타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835를 뚫는다면 당연히 그 다음 레벨인 1.845까지 어, 100핍 더 높이 갈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레벨에서 약 100핍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레지신스에서 그 다음 레지신스까지가 이제 100핍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파운도주가 어, 중요한 1.82레벨 서포트를 어, 밑으로 부수고 그 다음에 캔들클로저 나오면 은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 후에 중요한 1.8레벨이나 트렌드라인 터치까지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은 어, 그것은 서포트가 유지가 어, 되면 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서포, 그래서 서포트가 유지가 되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서포트가 부서져서 데일리 캔들 클로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매도 엔트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파운드 주즈도 마찬가지. 그럼, 어, 업 트렌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그쵸? 그렇죠? 서포트니까 매수를 하는 걸로 이제 아이디어가 있겠고요. 호주 달러. 자,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빨간 색깔 트렌드라인 위로 캔들 크로즈 나온 후에 리테스트 캔들, 불 캔들 해가지고 약간 이 모닝스타 패턴으로 그렇죠?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검은 색깔 트렌드라인 보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빨간 색깔 트렌드라인 안으로 들어간 모습이 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한 주가 강하게 베어리시 캔들로 지금 닫힌 모습이죠? 호주 달러 또한 보시면은 중요한 서포트 레벨에, 그렇 데일리 레벨 서포트와 위클리 트렌드 라인 서포트로 작용하는 위클리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 구간에 지금 현재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주 달러도 우선 음, 마켓이 열리면은 초반에 마켓 풀백, 그렇 간단한 마켓 풀백 정도를 이제 가격 조정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약에 빨간색깔 트렌드 라인 위에서 데일리 캔들 클로즈 리테스트가 보인다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0.78 레벨을 타겟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어, 마찬가지로 호주 달러 또한 서포트 레벨이 있기 때문에 어, 매수를 어, 이제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다,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0.7645 레벨 밑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 델리 캔들 클로즈 나왔다. 그러면 리테스트를 기다리신 후에 0.75 레벨을 매도를 이제 해서 타겟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골드 파운드 호주와 똑같이 호주달러 또한 서포트에 있기 때문에 매수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서포트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0.75까지 호주달러는 어,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위달러 저번주에 저희가 멤버 분들과 같이 거래를 한 키, 어, 이제 페어인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간단한 거래입니다 자 왼쪽을 보았을 때 답이 나옵니다 왼쪽을 보면은 레지신스 레벨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데일리 트렌드라인,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데일리 캔들 클로즈, 그 다음에 리퀴디티 위크, 마켓 오픈, 그쵸, 매도 포지션 오픈, 그 다음에 약 100픽 정도를 이제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왼쪽을 보면 또 답이 나오죠? 왜 타겟인지. 그래서 약 100픽 정도, 1대2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자 키위 달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주 달러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또 보시면은 서포트 레지센스 현재 가격이 서포트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은 좀더 거래 성공률이 더 높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0.720 그쵸 그렇죠? 0.71 레벨 밑으로 데일리 캔들 클로즈 나오거나 마켓 갭이 떠서 0.72 밑에서 이제 어, 마켓 오픈이 되면은 저희가 첫 번째 타깃으로 0.715 그 다음에 0.71 레벨을 이제 타겟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파운덴 파운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 수, 목, 금 화요일 날베어리싱 잉걸핑이 나오면서 다그 다음날 수요일 날 보시면은 이윅 보이시죠 이게 저희 멤버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리퀴디치 윅입니다 그래서 리퀴디치 윅. 크 어, 오더 그랩 후에 베어리싱 잉걸핑 그죠 약간 슈팅스타 비슷한 베어리쉬 잉걸핑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어, 이브닝스타 패턴이라든지 계속해서 베어리쉬 캔들 패턴이 나오는, 어, 모습인데. 그리고서 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캔들 클로즈가 상당히 강력하죠. 베어리쉬 캔들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파운드 호주, 아, 파운드 엔을 이제 쇼스로 가져갈 거면은 리테스트, 리테스트 후에 혹은 마켓 스럭처 브레이크 후에 마켓 스처 브레이크 후 리테스트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데일리 캔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클로즈 나왔는데, 지금 성급히 매도를 할게 아니라, 이 레벨이, 어, 150.5 레벨이 이제 서포트로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찰, 어, 이제 주의 있게 관찰해 주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레벨에서 거부반응이 나온다면은, 매수로 다시 한번 업 트렌드를 계속해서 따라서도 거래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실 거면은, 1, 어, 1점, 아, 이제 150.5 레벨, 150.5 레벨 브레이크 후에 리테스트, 그리고 이제, 어148 혹은 149 레벨까지 어 매도를 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5가지 페어를 알아봤는데요. 어 마켓 오픈. 이제 얼마 남,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도 모두 득핍하세요. 고맙습니다.